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아, 방금 전에 파이인우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공지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예, 10분 전에 올라온 이 공지입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 그림을 좀 클릭해서 볼게요 어, 파이인우가 어, 공식적으로 2021년 11월 8일날에 공식 출범을 했고 이제 어, 오늘 날짜가 아직까지 11월 6일 밤 11시 39분이니까 이틀 후면은 어, 1주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 우측 하단에 보면 지금 코인마켓캡과 지금 상장되어 있는 어, 여러 곳에 이제 지금 어, 리스팅도 되어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최근에 한 디지파이닉스, 어, 컨스비트 그리고 팬케이크스왑, 노믹스, 그리고 오픈씨 여기까지 이렇게 리스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본 내용을 알기 전에 파이누가 파이 제 지난 어, 이력들을 좀 보죠. 어, 파이누가 파이 그 2021년 11월 8일날에 어, 출범을 할때 사실상 그렇게 쉽게 순탄하게 걸어온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 맨 처음에 파이누가 파이 이제 어, 공식화 될때맨 처음에 이제 그 홍보가 된 거는 어, First m 큰 m e n MIM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어, 소개가 됐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컨셉의 첫 번째 m e m 토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고, 뭐 스캠이다, 뭐곧 사라질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이루어졌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상당히 빠른 어, 행보를 보입니다. 어, 11월 8일 날에 어, 파이누가 런칭을 하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팬케크스왑에 리스팅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디코인, 그다음에 빈닥스 그리고 아즈비 어, 여기까지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이제 지금은 리스팅이 되어 있는 않죠. 어찌 됐건 연이어서 네군데 거래소에 상장까지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어 이미지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 2021년 연말에 코인마켓캡에 어 리스팅을 해버립니다 리스팅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약간의 좀그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뉴멕시코 정부에서 그 유한 회사로 정식 등록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 인증서도 등록이 되면서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파이노에 대한 어 토큰에 대한 어, 이제 관심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 지금 어, 마이닝 앱이 출시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제 따랐고요 그 다음에 한국 커뮤니티의 힘으로 현재까지는 디지파이넥스의 이번 5월달에 리스팅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벤트로 코인도 어, 지급이 된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어, 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파이누가 밈 토큰이긴 하지만 상당히 바쁜 길을 걸어온 어, 1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자 1주년 기념해서 1 천만 개의 파이누 파이 토큰을 100명에게 랜덤 추첨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파이누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은 놓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진행은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어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에어드랍은 어 11월 12일까지만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랜덤 추첨이긴 하나 어뭐 이렇게 또 먼저 또 해놓으면 또 유리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트위터에 들어가서 여기에 어, 트윗 번역 아 여기 이 사이트를 이제 트윗 번역하기 위해 있는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어, 뭐라고요? 이거를 한글화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어, 지급 이제 연락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이누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받을 지갑 주소를 어, 적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파이누 코인에 대한 어, 컨트랙 주소를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파이누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홈페이지 하단에 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는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파이누라고 치시면 이와 같은 어, 컨트랙 주소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만약에 하시겠다 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트워크를 BSC 메인넷 바이낸스 어,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주시고 하단에 보면 여기 토큰 가져오기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토큰 가져오기를 누르신 다음에 지갑을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추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토큰 그 기호나 어, 심볼명이나 디시멀 자릿수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토큰 추가를 하시면 되고, 가져오시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파이 인우라고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럼, 받는 지갑 주소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 파이 인우는, 어, 이러한 그 신념도 보여집 보입니다. 11월 4일 날에 보면, 어, 많은 그뭐 중국 커뮤니티나 나이지리아 등에서 이제 어 유명한 이제 그뭐 트위터들이 어 1파이에 대한 가격이 31만 4,159달러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가격은 상당히 좀 허황된 가격이 아닐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반드시 불가능한 뭐 가치라고는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상장도 하지 않은 코인이 이 정도 가치를 가지 어기는 좀 현실성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 인노 또한 어 314,159달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은 사기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파이 인노에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정식적으로 오픈이 되게 되면 어, 1파이에 대한 가치는 314달러로 이렇게 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 예, 하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파이네트워크가 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될때 그리고 어, 여기에 다른 파이노도 반드시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번 에어드랍 관심있게 어, 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